안녕하세요 베리다요 놀자요 오신 유치님들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이번에 제가 천명 달성 또 1주년 기념 다육이 무료나눔 이벤트를 하려고 합니다 이때까지 많이 도와주시고 사랑해주신 유치님들에게 작은 어, 보답이나마 하려고 하는 마음에서 이벤트를 하니까 많이 참석해주시고요 또 많이 격려도 해 주시고 많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영상 끝부분에 가서 어떻게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구가 나고, 나오고 있는 자구가 나오고 있는 일렉트라 일렉트라를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2월 26일날 적심을 했고요 지금 적심한 곳에서 어, 보이시나요? 여기에? 자국 하나 둘셋넷 그리고요 또 밑에 어디 있지? 밑에도 있어요 여기 어, 여기 보이시나요? 잘 안보이겠네 여기 밑에 보이시죠? 여기 밑에 하나 있고요. 또 여기에 여기에 이렇게 자구가 나오고 있답니다. 2월 26일이면 벌써 3월, 4월, 5월 3개월이 다 돼가죠. 그러는데 이렇게 자구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위에서 적심한 모 어, 주라 합니까? 적심한 아이는 아직 뿌리가 나올 생각을 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 요렇게, 자글자글, 자글자글, 음, 자구가 나온답니다. 한 아이가, 이렇게, 얘들이 다 자라면 여섯 아이가 되겠죠. 한 아이로 인해서 여섯 아이를 풍성하게, 어,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랍니다. 이래서, 어, 유치님들이 적심을 하고 하시죠 꼬집기도 하고 적심도 하고 이렇게 달기 어, 숫자를 늘려가시는 것 같습니다 일렉트라 였고요 또 하나의 소개해드릴 아이가 있습니다 벤바디스 벤바디스 초겨울에 꽝꽝 얼려 버렸어요 벤바디스 초겨울에 꽝꽝 얼려서 다 죽었는 것 같은데 얘는 살았어요 파랑새랑 벤바디스또한 아이는 이름도 잊어버렸네 눈에서 멀어지니까 이름도 생각나지 하지생각 않네요 새아이를 베란다 밖에 놔두고 우리집 짝꿍이 문을 닫아버려서 그 바깥에서 그 추운 겨울에 완전 얼음덩어리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두 아이는 훌훌 날아가 버렸고요. 벤바디스 얘는 어 그래도 오래 묵어서 이렇게 가에 옛날에 있던 입장 안에서 요렇게 새싹 새 아이가 이렇게 쏙 자라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살아남은 아이는 벤바디스 하나 보이시죠? 벤바디스 속에서 나오는 거 요렇게 야들이 점점 더 자라면 가위아이들 그런데 가위아이들도 짱짱해요 이렇게 짱짱하게 살아났어요 그런데 색깔이 별로 좋지 않죠 어차피 애들이 커 나오면 가위아이들은 떨어질 아이들이죠 그런데 벤바디스 로제트가 여기 여기 다섯 개 있었거든요 근데 세 개는 살았는데 두 개는 아직 살아있다라고 말하기 조금 어려워요. 그러나 여기에 보면 아주 작게 세순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여기에 세순이 맞을까, 안 맞을까 모르겠어요. 이 부분. 보이시죠? 세순이 맞으면 얼마나 좋을까. 거기에 뭐가 하나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새순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예쁘던 벤바디스가 그냥 초겨울 얼음에 얼어서 아 이렇게 그래도 이렇게 살아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렇게 살아주고 있답니다. 적심한 일렉트라 적심한 일렉트라와 벤바디스 이렇게 두아이 오늘 소개해 봤답니다 적심한 일렉트라와 벤바디스 줄을 세워 봤어요 이렇게요 이렇게 일곱 분 일곱 분한테 나눔을 할 겁니다 각자 보다 창은 하나씩 다 들었어요. 여기도 창이 하나, 여기도 창이 하나. 그 다음에 이 아이는 창이 너무 어려서 둘. 그 다음에 여기도 창이 하나, 여기도 창이 하나, 여기도 창이 하나. 여기는 중품 창. 이도 상하나 이렇게 아이들을 줄을 세웠습니다. 보낼 때는 랜덤으로 보내겠습니다. 일곱 분 당첨자를 뽑아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첨자에게 어떤 줄이 돌아갈지 그건 아무도 모르죠. 음. 금요일 날 12시, 밤 12시까지 댓글에 별이다용 롤자를 쓰신 분,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기본으로 하신 분에 한해서 추첨을 통해서 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첨은 토요일 3시 3시에 추첨자를 발표하겠습니다 토요일 3시 댓글에 꼭여리다육놀자적어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기본이죠 이렇게 1주년 또 천명 달성 나눔을 하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금요일날 12시 밤 12시까지 댓글을 다신분에 한해서 하겠습니다 추첨은 토요일 오후 3시 발표하겠습니다